네, 목사님 오늘 저희 어떤 말씀 함께 읊조려볼까요?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인데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는 말씀 중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부분만 좀 읊조려보면 좋겠어요.아, 그들의 아, 눈으로, 눈으로 보았더라. 보았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말씀 네. 그 성막 앞에서 예.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예.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소위 말하는온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지켜본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렇죠 근런데이 말씀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을 봤는데 밤에는 네. 구름 가운데 불을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구름은 계속 있었어요 음, 그렇군요 어, 구름이 계속 있었는데 네. 어, 그들이 계속 본건 사실은 구름이죠 예.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음. 아, 저희들은 이거를 얼핏 생각해서 낮에는 네. 구름, 그런지. 밤에는 불덩어리가 <웃음> 그냥 확 이런 걸줄 알았는데 네. 근데 이제 음. 그 하나님이 맹세하신 맹세 내용 중에 핵심이 네. 번성이거든요. 번성. 음. 네. 창세기 일장 2 8절도 네. 번성. 아브라함에게도 번성. 계속 네. 번성에 대한 노아에게도 번성. 아하. 번성을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말씀이 출애국계예요아 그렇군요. 육십만 명 장적만 어마어마한 그렇죠. 번성 있죠 근데 사실 그게 번성은 아니겠죠 네. 어떤 숫자가 진짜 번성은 아니고 음. 진짜 번성이 뭔가를 보여주는 게출애굽기인데출애굽기를 통해서 번성의 그 의미를 우리한테 하나님이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네.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보이는 게 진짜 번성입니다 아하. 성막으로도 보여주시고 음. 뭐 물론 그전에는 뭐 나무에 불이 붙어서 보여주시고 네. 뭐 강, 강이 풀 피로 변하면서 또막 짐승들, 막 재앙들 다 하나님 보여주신 도구들이었죠. 네. 그러다 홍해도 갈라지고 막 만나도 내려오고 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좀더잘 보여주는 게 모세가 하늘의 시경을 본 대로 성막을 지어놓고 그렇죠. 이 성막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더 명확하게 보는. 네. 마치 우리가 사람을 안다면 그냥 뭐 겉모습 그딱 잠깐 보다가 음. 또 시간이 지나면 은 그분의 뭐 과거 현재를 음. 좀 알다가 그 다음에 그분의 음. 내면 세계를 알다가 음. 그렇게 알매 내용이 좀씩 달라지듯이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번, 진짜 번성 아닌가 아하. 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언약 맹세 네. 그 속에 음. 이제 삶의 행복도 있고 열매도 있고 영생도 그 속에 있으니까 음.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는 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라고 할때그 영생과 본성이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출애굽이 끝나냐면 하루의 구름이 눈으로 보이면서 이스라엘 전인 사람들이 24시간 하나님 본 거예요. 네. 하나님을 본그 모습으로 출애굽이 끝나면서. 어,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제 본 거죠. 근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구름을 통해. 근데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한 그 손길이 있다는 걸 네. 깨달아간 만큼 번성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관심이 환경과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선하심과 음. 그 사랑과 그 뜻이 있는가를 깨달아 가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계속 있다는 있군요. 거죠. 아하. 그걸 이제 보는 눈이 얼마나 열리느냐가 번성에 그 축복이 얼마나 내게 이루어지느냐인데 아니면 그뱅세를 이루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네. 계속 사건 속에 하나님을 보고 음. 그 하나님의 절대사랑, 절대선하심을 깨달아 아는 음. 그런 은혜를 우리한테 꼭 주고 싶어서 어쩔 때는 힘들지만 저도 이제 내가 아프지만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내가 속에서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이제 제가 만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음. 힘들었어요 <웃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절대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서 친구들이 말을 안 해요 아빠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바로 전달된다고 음. 이야기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 갑자기 음, 멈춰요 본이 아니게 따돌림을 네, 당했군요 네. 그때 참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데 어, 저도 마음이 아프죠 음. 근데 사실은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다 그게 음. 이제 우리 삶의 과정이고 음. 누구나 누구나 그렇게 되는데 그 대신 네가 아빠가 만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겪어야 될 아픔이기도 하지만 음. 또 아빠가 만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음. 그래서 이걸 또 다른 감사를 배우는 기회. 음. 그렇게 이제 극복하도록 도왔는데, 그게 나중에 아이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아빠가 해준 말이 시간 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를 보는, 양면성을 보는 음. 좋은 기회가 됐다. 음흠.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네. 그 문제를 통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네. 깨닫는 은혜를 이제 가르쳐 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번성되기를 원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떤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있구나. 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고. 네, 예전에 목사님 출애굽기 볼 때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참 복도 많다. 하나님의 음. 그 역사를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그리고 아침에 장막 밖에 나오면은 항상 구름 기둥이 있고 또 구름 속에 있는 불도 보고. 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졌을까. 그렇게 부러웠는데. 목사님 말씀으로 듣고 보니까 내가 태 있는 구름을 내가 못 봤군요. 예. 네. 음. 스라백스는 사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음. 날마다 보여줘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도 보여줘. <웃음> 우리가 <웃음> 우리는 안 되는 존재. 네. 아니, 저 구름 기둥을 보고 죄를 지는 네. 것도 놀라운 네.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은혜라는 걸출애굽회가 아. 정확히 보여줬죠. 그러네요. 은혜 아니면 살수 없고. 네, 그러네. 우리라면 한 100만 번은 포기해 버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정도 보여줘도 안 돼? 네. 네. 맞습니다. 이 정도 근데 한 번도 포기 안 하고 마지막까지 네. 구름으로 아예 하루내 보여줘 버리시는. 네. <웃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웃음>